얘도, 이온화된 거잖아요. 플러스랑 마이너스로. 네. 그래서, 전해질이고, 그리고, 뭐냐, 쓴맛이 나요, 얘는. 음... 네. 그리고, 또 이제 할 게, 저희는 네, 이제 새로운 거 나갈 건데. 네. 그, 뭘 나갈 거냐면, 중화반응이라는 걸 나갈 거예요. 네네네. 아니라, 중화반응 나가기 전에, 음. 저방 나가기 전에, 그, 아, 맘, 마지막에 할까? 지시약과, 지시약하고, 그니까요, 러 이게, pH가 아까 말했듯이, 수소이온 농도 지수잖아요. 네. 수소이온 농도 지수. 와, 선생님 되게 많은 걸 알고 있다. <웃음> 지수. 이건데 그 얘가 뭐냐면 이 이런 용액을 떨어뜨릴 때그 용액 속에 있는 이런 수소 있잖아요 수소이온 H플러스 음. H플러스를 그러니까 이렇게 나타내는 그런 거예요 그런 뭐 수치 음. 그런, 그런 건데요 아까 제가 잠깐 말했는데 0부터 14까지 있고 딱 중간인 7이 중성이에요. 음. 그리고 이게 낮을수록 더 농도, 지수, 농도 대수가 높은 건데, 나, 그래서,